는큰 애가 있고 지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둥이 딸이 있는데요. 걔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할머니 소리를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고 거기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사진 찍기 싫어하고 했는데저 스스로 거울을 자주 봐요. 그리고 안 바르던 화장품도 더 사서 발라주고 이제 더 이뻐졌는데 더 이뻐지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바람이 불어도 옷이 날리면 먼저 이렇게 옷으로 가리기가 나빴는데 지금은 오히려 바람이 불어졌으면 좋겠요내 몸매를 갖다가 만약에 제가 다시 엄마로서가 아닌 다시 젊은 세월로 돌아오고 싶다면은 삶을 다시 살고 싶어요. 그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전보다 나한테 더 자정하게 다가와줘서 고맙고 예쁜 딸내미 엄마가 수술하고 나서 더 많이 예뻐졌다고 엄마 사랑한다고 보내줘서 고마워 우리 남편